후이에요 윤규 정환이랑 이렇게 이트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총세 가지 컬러 로 초록색 포인트 아래 나 오로 저희 설명 에서 열심히 찍었 으니까요. 많이 사랑 해주 시고 트 럿들 도 좋아 해주 셨 으면 좋겠 습니다. 많이 기대 해 주세요. 아레나 5월 5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화보를 찍었는데요 세 명의 뭔가 캠이라고나 할까요? 그것도 다 괜찮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캐럿들도 기대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웠습니다 결과물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해서 불려요. 오랜만에 또 찍는 화보라서 저는 재밌네요. 그래서.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보는다고 다른 사람라요이는데 나랑 똑같으 <웃음> 너가 너무 다너 거의 같잖아. <웃음> 너무 기대 <봐>, <웃음> 아니 그까 그러니까 둘이 따로 찍는 거냐고 지금 같이 찍는 거냐고 <웃음> 아 우리가 뭘 해야 돼? 단체라고 우리 어떻게 해준대요? 나는 좀 인지해주게 해줄래? <웃음> <좀. 웃음> 내가 끼다가 찍힌 거잖아 <웃음> <잡았어. 웃음> 네. 자그장태 그대로 에스포스로 인쇼 볼게요 나와 임마너 <웃음> 나와 임마네감사니다 <인마. 웃음> <너 나와, 인마.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난꾸러기 구호 형들과 함께 촬영을 했고요. 어 나름 색다른 조합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묘했고요. 재밌었고, 어, 뭔가 정한 형이랑 은 특히 화보를 찍을 때 같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던 적이 없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음. 그림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레나 5월로 많이 많이 사랑했주세요